안녕하세요 데프 설레임의 강정화입니다 사실 제가 엄청난 곱슬벌이에요 엄청난 곱슬벌이고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맨날 머리가 이랬어요 이랬어요 진짜 막머리숱도 너무 많고 진짜 감당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는 좀 정착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곱슬머리 본 여신 스타일링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를 말려야 돼요 제가 앞머리가 좀 있긴 하긴 하거든요 우선 앞머리를 가장 먼저 말려줘야 돼요 앞머리를 결대로 말려주시는 거예요 말려주셔야 조금 더 나중에 스타일링을 할때손쉬우니까요 그리고 곱슬머리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머리카락도 두껍고 머리 숱이 많아요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사실 숱를 굉장히 많이 쳐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여기가 약간 붕 떠가지고 사각김밥 같은 그런 머리 스타일이 되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스펀지밥처럼 머리 붕 뜬단 말이에요 음. <목소리> 여러분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말리실 때는 이 머리 뿌리를 잘 눌러 줘야 돼그랙이 그러니까 약간 붕 뜨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머리 뿌리를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머리카락을 말릴 때 나의 가르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내가 만약에 가르마가 주로 오른쪽이다 라고 하면은 머리를 앞머리를 조금 왼쪽으로 돌려서 말리셔야 돼요. 그래야 여기가 약간 좀 뿌리가 너무 뜨지도 않으면서 약간 좀 곱슬곱슬한 머리도 약간 매끈한 윤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왼쪽으로 머리 살짝 돌려서 머리 를 말려주시면 돼요. 또. 이 머리 양옆이 너무 또 붙어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머리를 위로해서 말리면은 머리카락 너무 푹줄져앉지 않을까요?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, 네. 2층 다된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자주 쓰는 스타일링 기계를 소개해드리도 하겠습니다 <놀람> 처음에 얘를 열면은 어떠냐면 보이시나요?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약간 붉은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예열이 되면 하얀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때 머리에 말면 됩니다 예열하는데 대략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분, 1분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예열이면 하얀색으로 변해요 이때 머리를 말면 돼요 싹 말릴 정도로 롤을 말아주시면 돼요 <웃음>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좌우가 사실은 약간 높이가 맞아야 되거든요 높이가 맞아야 되니까 머리를 말때그 높이를 맞추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서 약간 높이를 맞춰서 하는데 이 높낮이가 안 맞으면 약간 이 웨이브의 위치가 좀 달라지니까 그건 약간 조금 안이쁠수 있으니까 좌우를 딱 맞추는 거예요 살짝 뜨거워요 근데 이게 뜨겁긴 한데 우리 고데기에 닿으면 완전 화상을 입잖아요 우리 병원에도 고데기 때문에 화상 입어서 내원하는 여성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화상 입을 정도가 아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막 고데기하면 머리 무선 지식 타잖아요 그런 느낌 없어요 그냥 약간 좀 드라이를 따뜻한 열에 한다? 이런 느낌 정도예요 이쪽 같은 경우는 앞쪽보다 조금 낮게 해도 돼요. 왜냐면 약간 좀 그라데이션 주는 느낌으로 그걸 딱맞춘 필요까지는 없어요.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. 많이 말면 이게 탁 풀어져 버려요. 그래서 제면 저는 주로 C컬로 말거든요. 그래서 안으로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. C컬로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. 이게 막 되게 막 정성들이 하지 않을돼요 머리 말때막 섹션 나눠가지고 정성스럽게 양쪽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잖아요. 근데 얘는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. 그냥 대략 높이를 좀 맞춰주면 돼요. 이 앞머리보다 높게 말지 않는? 뭐. 이 정도 주의사항 제가 보통 아홉 개 정도 사용하는데 중간 사이즈가 하나가 남아요 이걸 한 개를 남겨놔야 제가 앞머리를 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앞머리도 두꺼운 롤을 사용하면 좋은데 근데 하 사실 이렇게 말아도 괜찮아요 앞머리는 뒷머리 마는 것처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잠깐만 하면 돼요 한 3,4초? 고 빼면 보세요 오이브, 드라이 한 것처럼 그리고 생각보다 얘가 제가 써보면 은 빨리 식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그냥 손으로 만져서 머리 말리잖아요 많이 뜨겁진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뭐 화산에 대한 no.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음, 된거 같아요 이 정도로 하면은 앞머리 끝어때 단점이 좋죠? 음, 한 2, 3분 정도만 말고 있으면 돼요 별로 손도 안 아파 사실 고데기 계속 하고 있으면 손 아프잖아요 팔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말고 하고 있으면 돼요 풀어볼까요? 어우 커요 커요 지금은 좀 약간 컬감이 강하잖아요 근데 한 30분 정도 있으면 이게 또 생각보다 좀잘 풀리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한 번에 강하다 싶으 만큼 말아두면 컬이 아주 자연스럽고 예뻐요 제가 진짜 매일 어디 가서 머리 손질 잘한다는 말들린다니까 <웃음> 이렇게 해서 머리도 말렸어요 그러 이렇게 해서 빗을 그냥 빗어도 되고 그냥 저는 손으로 그냥 가볍게 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선 시컬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내가 좀 약간 머리를 묶고 싶거나 약간 다른 헤어스타일을 할 때도 되게 편하고 좋아요 내가 좀 머리를 올리고 싶다라고 할때 반머리 할 때도 약간 이게 좀져 있잖아요 그렇죠? 이렇게 묶어면 예뻐요 그리고 머리를 다 묶잖아요? 다 묶어도 이게 좀 웨이브가 져 있으니까 아주 이렇게 묶어서 한번 그때 싹 말아주면은 네! 연출하기도 합니다. 어때요?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좀 손상이 되어 있잖아요. 아무래도 잦은 헤어스타일링, 그리고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고데기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좀 약간 부드러운 컬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여성스러움을 줄수 있는 저만의 헤어스타일링 도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꿀찬 아니고 그냥 제 거. <웃음> 네,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